진짜 존나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대박 대박 와원닝배어 댄스 어헤드 엄마 어? 곰 저기 있는데요? 네? 럼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곰이에요? 네 엄마 아, 진짜 엄마 나야 이니교 어, 선생님 어, 어, 도망치시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그, 그, 그, 어. 어. 아 저도 죽었어요 네. <웃음> 저희 다 죽었거든요 아니 제가 아니고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웃음> 도망쳐야지 그걸 왜 싸우고 있어 아니 엄마가 절 물잖아요 <웃음> 파이밍 아니 엄마가 물면 <웃음> 도망가야지 루시아 넘부터 가길래요? 좋아요 네? 일부터 가시죠? 좋습니다 네. 여기가 스테이션 네. 스테이 이거... 어 이거 뭐야? 건... 어. 파크로 해야 되거든요? 위에 오래 있으면 은 저게 가라앉아서 이거 용암 같은 거에 다피 달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뒤로 돌아가면 안 되나요? 될까요? 그러게요 그.. 거기로 안 가질 거상? 어, 루시오처럼 벽을 탄다면? 벽타는 중 어? 갈수 있는데요? 저도 너무 어네 저도 벽타는 중 저도 저도 어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떨어진다 심화 존나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는 중아 헬리스 스탑까지 왔어요 젠장 진짜 아이 짜증나 아, 근데 이거 또 떨어질 거 아닌데 파쿠르에서 오시죠 아짜자자자 과연 저는? 어? 와, 오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웃음> <덤질범이다>. <웃음> 괜찮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잘한다 오한 번에 오겠는데? 헐룩이 그 <웃음> 한 번이나 죽은 것일까? <웃음> 아니 저거 가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섯 번 아니면 <웃음> 두 번이거든요? 어 오, 이제 그 반대로 해. 반대로 가서 6번을 갑시다 이리 이렇게 고불꼬불이야 도라인가? 저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맞아요? 어디요? 아까 돌아서 거기 아닌가? 여기.. 어, 빙빙도? 네.. 빙빙, 빙빙 돈거 같은데 방금 이거? 일로 내려갔던 거 같거든요? 내려가서 밥이랑 물도 더 채워가지고 오죠? 네썬 졌어 연하야너 생선 하나만 주라 뭐가 없으세요? <웃음> 음식이 없어 저 먹던 거 맥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아장이가 줬어 아저한 입만 주세요 먹을 거 아, 여기 어디 계시죠? <웃음> 여기요 일단 한 입만 먹겠어요 어 이거 손 반대편이 못뭐 주네 어 그러게요 뭐지? <웃음> 아니죠 네어저 반대로 내려가야겠다 그러면 아까 그 표지판에서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던 것 같은 게 아닌가요? 그러게 아까 어, 우리 얘기하까어 저거 진짜 인가? 구나 배를 원한다면 입금을 해라! 해라. 해라. <웃음> 뭔가 이쪽이 아닌데? 여기 이게 전력인데 되게? 그냥 좋아.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를 한 바퀴 돌아보고누 음. 예,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잖아. 섬은 둥구니까. <웃음> 떨어질까요? 어, 같이 가요. 다이빙 준비 중. 가시죠. 아, 저물 좀, 저물 좀, 물 좀. 어, 저 이제 물 없어. 불 없어. 저도 없어. 좋겠다. 골로 갈 건데. 저도. 일단 빨리 떨어져 보자. 아, 그럼 떨어지면 어, 안될거 갈아침이... 같은데요? 아 우장이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저희가 떨어지는 게 이상적이죠, 여러분. 우장씨, 돌아주세요. 저희 지금 죽으면 못 떨어지지 않을어 오세요? 어, 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게 있거든요. 조금 아, 그 무치 아, 있어가지고, 예. 네. 여기서 죽읍시다. <웃음> 우장씨, 저희를 구하러 와줘요. 흑흑. <웃음>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 우장아. 아, 죽지 않아서 <웃음> 그런가? 우장이 만이 어쩌고 저쩌구다 <웃음> 우장아 오고 있니 우장이 잠수인 거 아니에요? 음, 저도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예, <웃음> 이제 죽거든요. 어피 반갑다. <웃음> 어 장이. <웃음> <웃음> 장아, 장아, 장아, 아왜 자꾸 장이? <웃음> 고성한다. <웃음> 오설록 내가 지금 방송 보고 있다. 아, 이제 갑니다. 잘 <웃음> <아이>, 가라 오설록. <웃음> <웃음> 양지 바른 곳에 누웠네요. <웃음> 우리 너무 불쌍해. <웃음> <웃음> 그니까요. 날씨 안 흐려지고 저는 이제 곧 갑니다. 하, 선생님. 어쩔 수 없다. 기억할 것입니다. 털썩쓰. 흐, 흐, 흐, 흐. 선생님 제 발이 보이시나요? <웃음> 어, 저도 이제 죽어가요. 장희도 <웃음> 여기에 같이 눕힐게요. <웃음> 아, 이제 가다 같이 쓰러집니다. 털썩쓰. 냥선장과 선원 일동, 양지바른 곳에서 잠들다. 저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올 볼까요? 네, 해보세요. 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어, 안되네요. 다시 들어와도. 아이, 그럼 다른 분이 출항을 해보시는 건가요? 어? 저 갓선. 어디로요? 어, 세이프 로케이션으로 갔는데 또 바닥인데요? 에? 출항 한번 눌러보실래요? 다 같은 데로 오는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릴 찾을 수가 없지 않삼? 어... 그렇긴 하죠. 저 근데 울타리 있는 그 모래 해변가긴 해요. 아! 아! 아! 그게 어디죠? 옆에 있는 건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네. 아 그러니까저 아직 안 보이죠? 다 누워있어. 저는 네 맞아요. 저희는 다 누워있어. 누워 다리 엉덩이만 있어요. 예 네, 저도 앞에 지금 다른 분 엉덩이랑 발만 보이상. 여기 다 누워 있어요. <웃음> 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요리하던 사장님 빼고 모두가 있 줄. 그러게 에이, 말이에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없 <웃음> 레프트 플레스인리 레프트 이다 저희 해변에 울타리 있나요? 아니 울타리 울타리는 모르겠고 무슨 풀 같은 거가 배. 베... 네, 해초 같은 거. 저는 울타리 있어. 어 그럼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추랑 버튼을 눌러서 어 추랑이 근데 또 떴다. 어 그래요? 저 추랑 버튼 눌렀더니 옆에 뭐가 있어요. 어저배 보여요? 어디요? 배 왔어 배 어디요? 왔어! 어디요? 감동실화! 와,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아, 믿고 있었다고!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우후 <웃음>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와 <웃음> <웃음> 진짜! 하든 미션 못 빵하다가 구조당하기 성공, 자의장이 상장이죠? 와 <웃음> 진짜 와 아, 하든 미션 감사합니다. 와, 어, 새우장. 흑, 흑, 흑, 흑. 정말 최고의 새우. 흑, 흑, 흑. 장이랑 설록이 찾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배가 좀 섬에서 멀어지는 느낌인데, <웃음> 아니거든요. 네, 어, 노를 아끼삼. 네, 맞아요. 뭐가 있어요. 음, 왠지 저기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삼 <웃음> 왜냐면 네, 아무것도. 저기 진짜 돌이 쌈. 네,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누워 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 진짜 감동 싫어. 감동 싫어. 아, 괜히 저까지 왔네요. 제가 데려갈게요. 이틀 밤을꼬 기다렸다고. 아, 진짜 감동 싫어. 진짜. 와. 와. 이산가족 상봉하기 성공. 리터럴 리 생존 게임 레프트. <웃음> 와 진짜.. 아 히든 미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진짜. 와.. 진짜 ㅈㄴ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